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론 제1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제4장 선화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선화증권 발행 어, 두 번째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의의와 발행에서 증권 발행의 당사자와 발행 시기와 통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어, 두 번째 발행 중에서 선아증권의 발행 형식과 선아증권의 작성 및 교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아증권의 발행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아증권의 표시 방법은 선아증권은 권한증권이기 때문에 유통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또는 비유통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유통증권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누구를 수화인으로 발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 기명식, 지시식, 지참인식, 김영지창인식, 모기명식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표시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종류와 표시 방법에 대한 어,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요 어, 김영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수하인 안에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또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단순 지시식, 기명지시식 선택지시식, 그로 나누어지는데요. 단순 지시식은 to order라는 용어가 들어가겠고요. 김영 지시식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to order of 무슨 무슨 뱅크, to order of 퍼송화인 지시식, to order of 무슨 회사,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고요. 선택 지시식은 to order of 무슨 무슨 은행, 또는 to order of 무슨 무슨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 것이 선택 지시식입니다. 또 지참인식의 경우에는 무기명식과 마찬가지인데요. 열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열어라는 것은 지참하고 있는 사람에게 운송물을 주세요니까 어, 특별하게 누구 이름이 써져있지 않습니다. 김영지참인식은열어 오와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구한테 줘도 되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줘도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지참식, 무기, 선택 무기명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무기명식은 수화인 나는 완전히 공백으로 둔 것인데, 이는 공략을 두게 되면, 뭐, 백지식이라고도 하고, 지참인식과 같은 취급을 받는데, 백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가져오는 사람한테 운송물을 주기 때문에, 뭐, 지참식과 지참인식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중권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표준 양식의 재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기능은 단순한 운송물의 수령증 역할에서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권한증권성 및 유통증권성이 인정되어서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이 확대되고 또 특히 어, 권한증권성을 가지게 되고 유통이 됨으로 인해서 어, 이러한 선화증권의 어, 양식이 좀 통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초기의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지역의 관습 또는 운송계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식이 이용되었습니다. 어, 국제무역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관습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국제 간의 무역에 내재할 수 있는 이질감을 최소화를 위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통일된 양식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 양식의 표준화 운동은 해운이 일찍 발달한 유럽 각국에서 선화증권등의 운송증권을 물 모든 종류의 무역관계 서류의 표준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경제위원회의 무역개발위원회,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Trade on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은 1960년 10월에 무역관계 서식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무역 서식의 표준화 및 무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작업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이 e 워킹그룹에서는 1963년에 EC 레이아웃키라고 하는 서류 작성 기준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어, 무역관계 서식의 표준 규격을 여기서 정하게 되는데 ISO A4 용지를 표준 규격으로 해서 세로로 사용하면 각종 기재 사항의 위치를 정밀하게배열하도록 했습니다. 어, 표준 서식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5에 의하여 채택이 되었고 1978년에는 UN 레이아키로개칭이 됩니다. 또 국제해운회의소인 International c h a i r of Shipping ICS 에서는 UN 레이아웃키 의거해서 A4 용지를 채택하여 각종 선화증권 형식을 디자인하여 각국의 선주협회 선박회사의 사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현재 각국의 선박회사가 사용하는 선화증권의 외관 형식은 거의 차이가 없는 통일화된 서식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잠시 하겠습니다. ICS 즉국제해원회의소는 각국의 민간선주의 권익공고와 상호협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제민간선주협의체로서 1921년 11월 11일 란당에서 설립 되었습니다. 어, 창립 당시 14개국 선주협회를 회원으로 발조하였으나 현재 회원은 32개국의 37개 선주협회로 늘어났으며 한국선주협회도 197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자유기업 정신의 바탕을 둔 각국의 민간선주협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선주협회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박회사가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최고의결기관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총회이고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는 7개 상설위원회와 각 위원회 상의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ICS의 주된 역할은 국제회원의 기술적 및 법적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선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화증권 안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발행하는 선박에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또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내용 또는 특약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의기재상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 법률이 요구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면서 법정기재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양식을 보시면요. 어, 과거 한진해운의 사령권 양식인데, 이러한 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뭐, 대동소의 하식 유사한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모두의 빌로블레이딩이라는이런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제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이게 한 여기 보시면은 36가지 정도가 이제 기재가 되는데요. 뭐더 많은 경우도 있고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설화조건이 이와 유사하게 들어가게 이, 이 칸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첫째 이제 송화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프라고 되어 있는 칸은 송화인을 기재하는 칸인데요. 송화인의 이름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변경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큰사인이라는 기재는 수화인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수화인은 신용장이 기재된 대로 기재해야 하는데 신용장 거래는 통상 지시식으로 to order, 또는 to order of, 무슨, 무슨 뱅크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하인의 란을 기재하는데, 수하인을 기재하기도 하고, 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notify party라고 해서 통지 수령을 기재하는, 수령인을 기재하는 칸인데요. 신용장의 notify account로 기재된 신용장 개설 어린 즉, 수입상 또는 대리인을 통지 수령인 칸에 기재를 합니다. 네번째는 베슬란입니다. 이거는 선명을 기재하는 칸인데 운송하는 선박의 명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이지남발을 기재하는 칸이고요. 항차번호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본선의 항차번호는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일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서 출발항이 귀향하는 것으로 하며 출발귀항을 구별하기 위해서 East E, West W, South S, North N 등으로 기재를 합니다. 또6번 플래그는 선박의 국적을 기재하는 칸으로서 선박의 선적국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 7번 비러 블레이딩 넘버에서는 선화증권 번호를 기재하는 칸인데요. 선박회사가 정한 선화증권 번호를 기재합니다. 통상 선적항과 양육항의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일련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여덟번째, 리마크라는 비보 칸이라고 하는데요. 운송인의 로고, 상호, 일반 운송 조건등이 주의사항으로 인쇄가 되고 공란에는 음, 타 항목에 표시되지 못한 어, 기타정보, 원산지, 송장번는내륙운송 관련 정보또 사고문안을 기재하 겁니다. 아홉번째로, 프리캐리지 바이는 본선 이전의 운송인을 기재하는 칸인데요. 번, 운송물 인수지점에서 본선 선제감까지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을 기재하니다 또, 열 번째, place of receipt에서는 운송물 수령 직항입니다.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장소를 기재하게 되고요. 부산 CY, 부산 CFS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 열한 번째, final destination은 최종 목적 지칸인데요운송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단지 참고상항에 불과하며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열두번째 포트브 로딩은 선적항을 기재하는 칸인데요 운송물을 선적하는 항구 명및 국명이 표시됩니다. 다음 1 3번째포트브디스차지는 양육항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운송물의 양육항 및 국명이 기재되는데요. 또1 4번째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는 리 운송물의 인도지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운송인이 책임하에 운송을 운송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 열다섯 번째는 마크 앤드 넘버, 하임 및 포장의 일련 번호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포장 명세서 상에 표시된 하임 및 포장의 일련 번호를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컨테이너 넘버인데 요 컨테이너 넘버 번호를 기재하는 칸으로서 운송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합니다. 하게 또열일 번째 C 일 넘버는 컨테이너 공인 번호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1 8 번째 넘버 m b e r in the kinds of packages or containers 이 칸은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컨테이너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재라고 볼수 있고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물의 수량을 표시하며 C 와 인수조건 운송물은 기준에 컨테이너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또 19번째 디스크립션 오브 거스는 운송물 명세서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명세를 기재하는데 포장명세서 및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명세를 여기에 기재하는겁니다 아, 20번째 그로스 웨이트는 운송물의 총중량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아, 포장의 무게가 포함된 총중량을 명기하며 포장명세서 및 송장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부기하여야 합니다. 아, 수출입 운송물의 경우 포장명세서와 선화정권이 상의한 경우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21번째는 아, 매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송물의 용적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의 최대 길이의 용적을 기재해야 됩니다 포장 명세서 등의 기타 서류와 어, 반드시 일치하게 기재가 되어야 다는 점은 똑같고요 22번째로는 아, 어, Total Number of Package or Unit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 여기에는 포장 또는 단위의 총수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어, 상품의 수량 또는 컨테이너 개수를 숫자가 아닌 문자로 기재하게 되어있고요 23번째 Freight and Charge 란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운임 및 각종 요금으로 CF, CA, CAF, CFS, Charge, 어, 화물 입학료 등을 기재하며 복합운송 선화증권에는 인랜드 차지도 여기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스물네번째로 레벤뉴 톤스는 운님 톤수를 기재하는 칸인데 중량 톤및 용적 톤 가운데 높은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총중량 또는 총용적의 운님 단위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님이총용적을경우보다 많을 경우 MT를 또 총용적의 운님이 많을 경우 CBM을 각각 기록하게 됩니다. 25번 레이트는 운님 톤당 운님 단가 및 CFS 차지, 화물 입항료, 유류 할증료, 통화 할증료의 퍼센트 등이 기재되는 칸입니다 각종 운임이나 요금의 그요율이라 할까요? 이것을 이제 기재하는 칸인데 화물 입항료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 이하는 무조건 올려 계산하으로 만약 7.011CBM이라면 8CBM로 계산하게 됩니다. 어, 26번에 퍼는 용적당 또는 중량당, 컨테이너의 경우 개당, 뭐, 개당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 27번 프리페이드는 성급 운임의 금액을 지급 기재하는 칸입니다. 운임 지급 조건은 적합 목록에 플레이트 프리페이드 또는 플레이트 컬렉트라고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지만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각각의 칸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복합 운송의 경우는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서 구간 표시를 하고 각 구간마다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28번의 컬렉터는 후급 운임의 금액을 기재하는 칸인데요선급 운임은 종종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후급 운임은 반드시 기재해야만 목적지에서 운임을 지급받은 이후에 화물을 인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29번, Freight Prepaid S는 선급 운임이 지급된 장소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운송물이 부산에서 선적되어 운임을 서울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서울 코리아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30번, Freight Payable S는 후급 운임의 지급 장소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수화인이 지급하는 후급 운임의 지급 장소를 기재하며, 도착지에서 약정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점은 화물 인도 지시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어, 31번 플레이스 오브 이슈는 선화중권의 발행 장소를 기재하는 카입니다. 또 32번 토탈 프리페이드인는 선급 운임 및 요금 합계를 기재하는 카인데요선적지 통화 기준 선급 운임 및제 요금을 합계 즉 외화 표시 운임의 환율을 곱하여 선적지 통화 운임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제 요금을 합하여 총액을 표시하는데 이때 제요금에서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을 어, 표시하게 됩니다. 어, 33번은 넘버 m b e r of o r i g i n a 인데요 이것은 선화증권 원본의 발행 통수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선화증권 원본은 통상 3통을 일조로발행하며 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본 선화증권에는 오리지 g i n a l 트 u 리플키트 등의 표시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해서리고시오블이라는 문헌도 표시를 합니다. 원본 사라증권은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일단 한 통이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라증권 사본에는 카피 난리고시오블이라 기재되므로 사라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참고서류 정보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4. 마지막으로 데이터브 이슈.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원래는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어, 선적 일자를 여기에 기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35번. 온보드 데이트는 운송물의 실제 선적 일자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어, 통상 선화증권 발행 일자와 일치되며, 발행 일자가 선적 일자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를 경우, 선화증권의 선발행이 되어 은행에서매입을거절하겠다니다 선화증권의 요인증권성 에의하여 실제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선발행은 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적일자 하단에 선화증권 발행인이 서명해야 하고 일단 발행인이 서명을 하는 후에는 선화증권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행을 하거나 또는 수정 스탬프를 날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스탬프만 날인해도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36번 바이인데요. 여기는 이제 선박회사를 기재하는 칸입니다즉 운송인을 기재하는 칸인데 선박회사의 상호 및설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됩니다 어, 대리점이 발행할 경우에는 어, 홍길동 에저, 에이전트 오브 뭐 한진 캐리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ucp600 제20조의 의거에서 선박회사의 상호 앞에 액팅에이 r 캐리어의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장 그 문구를 잘 확인해 보고 신용장에서 어 달아놓은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발행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법정 기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화정권의 안면에 기재되는 사항인데요. 기재되는 사항, 사항 중에는 법정기재사항도 있고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는데 선화증권의 안면에 기재되는 사항은 개별 법률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선박회사마다 항목의 위치 및 비열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는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정기재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재사항입니다. 제가 앞에서 필수, 기재,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했는데, 어, 그 설명은 사실은 이제 법정 기재사항이라는 뜻이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에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고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선화중권을 발행하는 관행상 볼 때, 아, 이런 것은 빠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강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강의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법정 기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하증권 발행에 있어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법정 기재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정 기재사항과 미기재사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법정 기재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재사항을 얘기합니다. 선하증권은오음수표와 같은 완전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선화증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요식성만 갖추고 있으면 선화증권으로 유통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법정기재사항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재사항의 일부가 미비하여도 선화증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화증권의 내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기재가 있으면 그 선화증권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 상법에는 12가지 법정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두번째,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후. 세번째, 운송물의 외관상태. 네번째, 송하인의 성명상 다섯번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 여섯번째, 선적항 일곱번째, 양육항 여덟번째, 운임 아홉번째, 발행지와 그발행면허를 열번째, 수통의 사라정권을 작성한 때에는 그 수, 열한번째, 운송인의 성능사항, 열두번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 지 등이 이 열두가지가 법정기재사항입니다. 어,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두번째 기재사항 중에서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어,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하냐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자신이 서명으로 통지한이 이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통지 내용의 부실로 운송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는 이를 배상하게 됩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 수령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통지를 한 때는 송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법정 기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송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기호로서 선적 개시 전에 송화인이서면으로 통지한 것. 이 기호는 포장하지 않은 운송 위에 또는 운송물의 용기 또는 포장 위에 통상 항의 종료 시까지 판독할 수 있도록 스탬프를 찍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장, 고장 또는 개품의 개수, 용적 또는 중량. 세 번째, 운송물의 외관 상태. 이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를 꼭 해야 되는데요. 다만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는 인 위의 기호, 개수, 용적 또는 중량이 실제로 자기가 수령한 물건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냐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화증권의 기재 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제 기재를 해야 분쟁을 막아줄 수 있지만은 어, 이 기재 운송물의 기호, 개수, 용적 또는 중량의 경우에는 운송물 명세를 어, 송화인 서면으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된 송화인의 그 서면 명세서를 보고 어, 여기에다 옮겨 졌는데 어, 이것이 실제 선적할때좀 의심스럽다 하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함불로 규칙에서는 15가지의 법정기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송하인이 제출한 물건의 일반적인 성질, 물건의 식별에 필요한 중요한 경우,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명시적 기재, 짐작 또는 제품의수및 물건의 중량 또는 수량이 측번적이고요 2번은 물건의 외관상태, 3. 운송인의 명칭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송화인의 명칭 5. 송화인이 수화인을 지정한 때는 수화인의 명칭 6. 해상운송계약상의 선적항 및 선적항에서 물건이 운송인이 인도된 날 7. 번 7번 해상운송계약상의 양육항 8. 한통 이상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원본의 수 9. 선화증권의 발행지 10.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10. 수화인이 지급할 범위의 운임 또는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한다는 뜻의 표시 12. 함부르크 규칙 제23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13. 갑판적 운송이 가능할 기능그 뜻의 문화 14. 양육항에서 물건의 인도일 또는 인도기간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때는 그 인도일 또는 기간 15. 함부르크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서 고액 책임 한도액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책임 한도액이 어, 법정 기재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로텔담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에 적절한 운송물에 대한 설명, 운송물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주요기호 포장의 수, 계품의 수 또는 용량 송하인이 제공한 경우에 운송물의 중량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가 운송을 위하여 수령할 당시 운송물의유일한 상태, 운송인의 이름 및 주소,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짜 또는 운송물이 선박에 선적된 날짜 또는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증권이 발행된 날짜 번째, 운송증권이 유통증권인 경우 한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 그 유통운송증권 원본의 통수입니다. 또송화인에 의하여 기 이름이 주어진 경우 수화인의 성명과 주소, 운송계약에 특정된 경우에나 선박을 명칭, 수령장소 운송인에게 알려진 경우에 인도장소, 운송계약에 기재된 경우는 선적형과 연구과그 다음 송화인이 운송물을 운송인 또는 이행당사자에게 인도할 당시 포장된 상태로서의 운송물에 대한 합리적인 외부검사, 또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운송인 또는 이행당사자가 행한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제2항 a o 에서 말하는 운송물의 외관상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 기재 사항이 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 기재 사항인데요. 어, 운송계약의 내용이나 특약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 특히 수령 또는 선적 확인 조항, 원본 사라진권 의 서명부수와 그중 먼저 제시된 사라진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이 인도되면 나머지 사라진권은 실효된다고 하는 조항 등을 들수 있습니다. 어, 이들 조항을 반드시 안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선화증권 안면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많아서 안면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열, 여덟 번째 강의로서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번 시간 퀴즈로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성법상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어, 선박의 명칭, 국적과 탄수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을 정결 개수가 기고, 운송물의 외관 상태, 운송 주선인의 상 성운이 줘서 5선적함이 중에 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1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